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유지용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트클트클 어땠어요? 어, 재밌죠? 노래는 아니까 재밌어요 음,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스타카토록 또박또박 치기는 쉽지 않아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또 다른 플랫을 이용한 곡을 쳐볼 거예요 Oh dear, what can the matter be? 자이 곡은요 미국에서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. 멜로디 라인에 선생님 외손을 또 붙여서 그렇게 같이 친 거니까. 하지만 진짜 노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. 자,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자, 먼저 박자표를 보면 4분의 3 박자예요. 그래서 한마디 안에 3박자씩 들어있죠. 그래서 첫 번째 마디는 1, 2, 3 그리고 두 번째 마디도 I did have no 점2분음 표니까 3박자예요.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식이죠. 그래서 이 곡은 4분의 3박자 인데요. 왈츠패론으로 가는 거예요. 춤곡처럼 궁짝짝 궁짝짝 궁짝짝 이렇게 요 근데 처음이니까 아무 천천히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. 자, 먼저 첫 번째 노트는 C에서 시작하고요. 왼손 그리고 오른손은쭉 가보면 세 번째 말기, 첫 번째 노트 하나 달랑 있어요. 어디죠? F 첫번째 스페이스니까 F, A, C 페이스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Ready, One, Ready, Go One, Two, Three, One, Two, Three, One, Skip, F, 그 다음 C, Skip Down, Down 그리고 오, 그 다음 말이 우리가 나왔어요 뭐죠? 시간에 썼던 거하고 똑같아요. 2, 3, 그리고 여기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또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. 같은 빈데요. 어? 마디가 있으니까 이제 그 효능이 없어서 같은 옷을 또 치고 싶을 때에는 B☆ 플랫을 여기는 붙여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잖아요. 여기에 B☆ 플랫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쳐야 되죠? B☆ 플랫 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런데 같은 음을 계속 치고 싶으니까 마디가 지나고 나면 플랫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. 이해하셨죠? 자, 그럼 Measure 5 1, 2, 3 1, 2, 3 그리고 또 B플랫이에요. 그런데 마디가 있으니까 또다시 B플랫을 붙여주는 거죠. Step up 또 B플랫이 있고요. 이번 줄은요, 전부 다비플랫시 있고요. 첫 번째 마디마다 나오는 비에 플래시 붙어 있어요. 만약에 플래시를 치고 싶으면 플래시를 붙여 주지만 플래시를 치고 싶지 않으면 플래시 그냥 안 붙여 주시면 돼요. 왜? 임시표니까 플래시 한 마디밖에 효과가 없어요. 그래서 그 마디가 지나고 나면 효과가 사라져서 플래시를 안 붙이게 돼요. 그런데 붙이고 싶으면 매번 붙여 주시면. 돼요.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 줄로 가볼게요 어? 또다시 C예요 처음께 또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1, 2, 3 1, 2, 3 1, skip 스텝 <목소리도>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뭐를 가장 많이 반복하죠? C, skip, B, flat C, skip, B, f l 을 반복해요 총몇번 반복하냐면요 오, 한번 볼까요? m e a s u 17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C, skip, B, f l 번, 한번두번세 번이에요 그리고 skip, skip, skip 하고요 Measure 2 5에 가면 또 있어요. 똑같은 게. C, A, Bb 또 나오고요. C, A, Bb. 다섯 번, 여섯 번. 그리고 다시 C, skip, skip. 그러니까 사실 Measure 17하고요. Measure 25. 그 줄은 똑같은 거 전체를 두번 반복하는 거예요. skip, Bb, skip, Bb, s i p skip, skip, skip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Measure 21에 가면 B-flat, skip, step up. 그래서 skip, step up, skip, step up이 이 곡의 가장 중요한 패런이에요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패런을 알면 그 다음에는 덜리 깔려요. 그럼 조금 빨리 한번 가볼까요? 이번에는 선생님이 중간에 stop 안 하고 쭉칠 거예요. 자, find hand position. Ready? 1, 2, 3, 1, ready. Play. One, two, three. One, two, three. One, skip. F C, A, skip. 어때요? 음, 패나 알고 나면 쉬워요. 스킵 스텝업 스킵 스텝업.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두 플래시 버튼은요. B 플래시예요.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템포로 한번 가 볼게요. 템포 126. 126에서 갑니다. 준비되셨죠? 1 2 3 1 2 3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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이에요. C, skip. skip. f l Step down. C. One, t w r e rest. 어땠어요? 노래는 멋있어요. 그런데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하면서 틀리기가 쉬워요. 그죠? 그래서 연습을 아마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이 곡은 워낙 빠른 템포라서 오, 템포가 한참 빨라야 될것 같아요. 자144 144에서 한번 쳐봅니다. f i n e hand position. Ready? One, two, three. One, ready, play. One, two, three. One, two. two B flat C skip one r e s t 마지막 줄에서 가장 많이 틀려요. 스킵하고 나서 G 오는 부분이요. 신경쓰고 동그라미 치셨다가 탁 떨어지게 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이 곡은 적어도 이 템포에서 매일 일곱 번 연습하셔야 돼요. 오, 쉬운 것 같은데요? 사실 쉽지는 않아요. 패런이 바뀌는데 같은 패런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많이 치거나 더 작게 치거나 또는 더 많이 틀리는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패런이 바뀔 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 그럼 이번에는 더 빨리 가볼까요? 176 176 이에요 어 여지껏 이렇게 빠른 템포에서는 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볼까요 아우 좋아요 손이 <웃음> 준비되셨어요 ready one two three one ready go one, 칠수 있으시면 돼요. 이거보다 더 빨리 치실 필요는 없고요. 여기까지만 치실 수 있게 연습하세요. 응? 이거보다 더 빨리 칠수 있으면 좋긴 해요. 하지만 안 틀리고 치셔야 돼요. 틀리고 치면 안 되고요. 아시겠죠?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